똑똑똑똑 해서 톡톡톡 똑똑똑 발라봐봐 아시9시 9시? 어, 아시 그럼 요즘데 아니야, 괜찮아 그래 예지대제 <웃음> 예뻐? 예뻐? <응. 웃음> 아맞 안녕. 이봐. 누구야? 안녕. 아 안녕. 아빠, 안녕. 아 안녕. 아 아빠, 안아아 쪼리야 <웃음> 양말 빼 양말 빼 응? 빼다 <웃음> 성공했다 뺐다 영종영종 영종종 영정정. 테리야 뭔데? 테리가 짠 <목소리> 하하하. <목소리> <목소리> 테리야 궁금한 게 있어 요즘에 이렇게 머리를 풀러? 음... 공주님들이 다 푸니까, 머리를? 맨웬 음... <웃음> 해리 공주님인가? 응. 음... 해리라고 불러줘, 아니, 공주님이라고 불러줘? 응, 음... 음... 해리. 해리? 음... 기를 거야, 아니면 머리 자를 거야? 응, 기를 거야. 길을 거야? 응. 어디까지? 너무 길게. 너무 길게? 아픈 데 있잖아. 아픈 데 있잖아? 바닥에 끌고 다니게? 바닥에 끌고 다녀야돼 라푼젤하려면하주에 엘사 메이크업 자주 에스라 메이크 응. 그런게 뭐야? 엘사에 엘사 화품의 메이크업 어트. 자메이크 <웃음> 안에 뭐뭐 들어있는데? 화장품 화장품 뭐고 들어있어? 색깔 색깔 내는거? 그리고 립스틱 그리고 음, 화장품, 화장품 아, 그리고 음, 거울. 거울, 그리고 음, 머리핀. 머리핀, 또 머리핀, 또 머리핀, 핀. 핀. 아 머리빗, <웃음> 알았어 나중에 드라이, 드라이기, 알았어 또 다른 거, 농체 또. 몽타치마아 또 알겠어, 사 <웃음> 알겠어 세트 있는지 보자. No. <laughs> 시작을 주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안녕. 오늘 해이지니의 진이예요. 해리잖아요 <목소리> 진이예요. 진이예요. 진이예요. <목소리> 오늘은 강통일 시작했는데 먼저 상제 먼저 테리고 네. 리 장난감이 왔는데. <목소리> 는요. 만나요. 는요?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엄마 화장 안 해도 돼? 엄마 화장 안 해도 돼? 어. 화장해 이쁘잖아. 아니야 화장 안 해도 이뻐. 진짜로? 어. 그러면 혜리 유치원 갈때 엄마 화장 안 하고 가야지. 맞아. 머리도 막 이렇게 흥 이렇게 막 대충 묶고. 아니야 머리 안 묶고. 머리 풀어야 돼. 응 어. 음, 그럼. 머리 안풀 머리 푸르는 게 나. 머리 푸 머리 푸르는 게 나? 응 어. 그러면 화장 안 하고 가야지. 립 뜰티만 발라. <웃음> 왜 화장 안 하는 게 이쁘다고 했잖아. 립 뜰티만. 입술도 안 바르래. 음, 좋아. 아 그래? 그냥 이틀. 간다. 어. <웃음> 음. 기가지도 안 하고 가. <웃음> 응. 음. 반지도 안할 거야. 겨울 한때만 가. 겨자. 겨울 한때만. 결혼 결혼할 때만 화장해. <웃음> 어 결혼할 때만 화장해. <웃음> 알았어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토랑 바위 만지라고 해요. 전 토랑과 진짜 많이 닮았어요.